계속 잘 먹어야 돼. 알았지? 응, 음, 그렇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키키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급식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. 기울어진 급식실를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못 올렸던 이유가 아이가 이제 발달하면서 인지가 점, 점점 더 고도화되잖아요.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다 하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이신여 친구가 대갈리요이신여 <웃음> 친구가 다른 데를 보면서 뭔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요거 요거 굉장한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장에 있지 않은 제 3자가 자기를 보고 있나?라는 어떤 그런 인지를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생각해서 제가 많이 찢지도 못했고 독백이나 뭐 이런 애드립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멈추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치 뮤직비디오 리액션 같네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기울어진 교지씨를 공개해봅니다 찹찹 밥이 엄청 맛있게 됐다 카르트 찹쌀밥과 삼치구입니다 음, 엄청 맛있다 나나이 예상이죠? 먹어봐 <웃음> 한번 반강제로 안 잡혔어요. 오, 그리고 좋겠네. 그 결과 한좀 네, 다시 내려야 됐습니다올라고 싶을 때엄마 똑똑똑해. 지금은 말고. 잠깐. 여러분 저는 똑똑똑 기법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. 뭔가 안 하고 싶은데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썼어요. 왜냐? 어, 나라면 이런 거를 바랄것 같다. 나한테 뭔가 주체적인 결정권을 주는 엄마. 그리고 재밌 잖아요. 그냥 이 똑똑똑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해피야 메리야 이렇게 불르듯이 똑똑똑하면 엄마가 오는구나 이걸로 남용하시고 오용하시기도 해요 엄마 말고 먹고 싶을 때 말해 아이 거구야조심고 똑똑떡 있어? 높이 올라가 높이. 높이, 높이 올라왔다 오! 높이 올라왔네. 내려와봐. 엄마도 밥갖고 왔지요? 도라지 비빔밥. 엄마 이거 고마워 먹어. 엄마가 먹어볼까? 음 맛있네 엄청 맛있네. 엄마도 밥 먹을게. 우와 엄마도 오랜만에 밥을 진짜 거하게 먹는다. 음.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인데 음, 음. 잘 먹을 생각이 없죠? 음. 먹어봐. 여도또 있네. 밥을 일부러. 방금에.. 어? 아 이거, 때문에. 이거, 이거, 양배추야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추야 이거, 이거, 어그이면생선이랑이 먹어. <웃음> 양배추나거이고고거이 하나 넣었다고 거이 야채를 잘 먹이고 싶어요. 그런 다큐멘터를 리 봤었거든요. 그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엄마가 의사였어요. 자기 자녀의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무지개 색깔의 식단이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유익균들이 지능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야채를 안 먹으면 안 돼요. 야채를 잘 먹어야 됩니다. 야채는 진짜 맛있는데요? 야채 진짜 맛있어 음아마안 아, 먹을 거야 아 그래 먹지 만 생선만 먹어 할게 엄마, 야한거 먹을 거야 다른 거 먹을 거야? 그래 다른 거 먹어 어떤 거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 응 음, 그래 먹어 생선, 그래. 어, 생선 먹어봐 아잘 잘 찝네 우와 꾹 눌러야 해 아이고 잘했네 엄마가 도와줘 엄마가 도와줘? 알았어 네, 엄마도 먹어 엄마도 먹을게 엄마도 봐봐 헉, 음 오늘 야채 킬러야 야채 공룡이다 예전에 내가 먹혔던 테크닉이거든요? 잘 먹는 모습보로 호기심 유발하는 거? 이렇게 하면 은딱 줬을 때입 안에라도 떴어요 음. 음. 안 먹어? <웃음> 음! 엄청 맛있는데? 밥을 많이 먹어야지 키가 많이 커서 그네도 잘떨수 있어 이것도 해볼까? 해볼게. 음, 쩔수 없이, 네, 진짜 네. 새로운 테크닉 한눈 팔리기 하기, 요기, 법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안 돼요 엄마, 잘 먹이긴 합니한번 먹자 덕분에 잘 먹이긴 합니다 이게 e l 체 e 는 발기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지 뭐는 뭔가 거기 거기 조금 바쁜데 cook 보 t c 이 친구는 전혀 바쁘지 않 t cook i 보 cook it, c o 내가 내가 열어줄게. 밥을 네, 엄청 잘 갑니다. 제 기준. 나는 밥 먹어. 나는 씩씩하게 밥 먹고 있어. 하늘레. 아, 나는 높이 높이 올라가서 밥 먹고 있어. 와. 안 되지.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내려가야지. 어안 돼요. 얼른 다리 내리세요. 음, no, no야 no. Yeah, no. 안 돼요. 보시면 알겠지만, 자기가 이제 몸을 움쓰고할수 음 있는 게 많아잖아요. 소근육, 대근육 다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아이의 어떤... 자신감이 될수있게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인하게 해주되 어,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는 분명하게 얘기는 해주고 있어요 그걸 따르진 않지만 엄마는 일관되게 안 된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끔 NO NO NO, no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격앙되는 목소리나 이런 것안 하고 똑같은 톤으로 계속 NO NO NO 엄마 안 된다고 했죠? NO <웃음> 거봐 거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아, 앞으로 안할 거지? 뭐야? 알았지? 일단 내려와. 우와, 씩씩하네, 뼈 아저씨. 엄청 엄청 잘 먹어요, 씩씩하게. 칭찬해주세요, 우리 초록이. 와, 우리 초록이가 되게 호기심을 갖는 아저씨가 있어요. 뼈 아저씨, 박수. 놀라셨죠, <웃음> 좀 여러분? 잘 먹어야 돼, 알았지? 네, 아지 응, 그렇지. 즉석 가게에도 혼자 한번 먹어보렴. 이거 혼자 한번 먹어봐. 뼈 아저씨 보고 계시네. 허! 뼈 아저씨 보세요. 우 와, 잘 먹었어요. 이거 먹었어. 말하면 약간 아직은 좀 들어야 된다라는 뼈. 생각을 하더라고. 내가 아주 무럭무럭 잘할 거야. 이거는 특히나 사골국이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뼈국이란 말이야. 국물 많이 먹으래. 그러면 튼튼해진대. 오, 그렇지. 그렇지. 오! <웃음> 뼈 아저씨 이제 나무 보러 간대. 빠빠이 오랜만에 아침 아주 듬뿍듬뿍 잘 먹었네. 다 먹었다. 이거 먹을 거야. 하나 더 먹어. 빠이빠이. 잘 먹었어요. 빠이빠이 하세요. 아이고 잘 먹었어요. 빨아저씨. 다 먹었어요. 제 시간 지번에 물건도 봤지만 그래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. 왜 이래 가지고.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침밥 잘 먹으려고 하냐? 아이들은 그 아침에 잘 먹어야지. 하루에 컨디션이 쫙잘유지되더라고요아 그리고 결국엔 이 이후에 증원을 시키면 제 시간이 된다는 거. 그거 하나에 에너지 주입을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굿나잇, 키키.